여기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 어. 요 자리. 요 자리가 전환선. 전환선. 그리고 요 자리가 기준선. 네. 그래서 전환선이라고 하면은, 어, 지금 일목 개선상에서 어, 가장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추세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9.12평. 91평이랑 거의 같은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9개 캔들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섯 일곱, 여덟, 아홉. 구주 9일 동안에, 어, 9일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가격이 전환선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 요 구간 동안의 추세의 중심, 그 위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 은 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박스권 상단과 하단, 박스권 상단과 하단 요 안에서의 추세 그리고 그 추세의 중심 음, 그위아래 상황 그러니까 그 추세의 중심 위에 있냐 아니면 아래에 있냐 그게 따라서 그이 기간 동안에 이어졌던 추세보다 강세냐, 약세냐 요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강세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9일 동안에 이어졌던 추세의 중심보다는 아직까지는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전환선 지지구간인 5600불인거지 어. 그래서 5600불이 깨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추세에도 단기 추세도 이제 약세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어, 잘 지키고 있는 거고 어, 똑같은 개념으로 기준선 아, 똑같은 개념으로 기준선은 이거는 이제 26일입니다 26일 캔들이 26일 동안에 어, 최고가 최저가의 중심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되겠죠. 요렇게. 어쨌든 뭐 여기가 26이든 저기가 26이든 어, 요 자리까지 되겠네. 딱요 자리네요. 어. 그렇 그래서. 26일 동안 이어진 이 중기 추세의, 어 중심은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긴 시간의 그 추세보다는 아직까지는 약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 추세에서는 아직까지는 약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그니까 요 반등을 했던 요 단기적인 움직임의 추세는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은 걸로 본다. 어 이런 식으로 일목 개선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음, 5,600불이 깨지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5,600을 지지를 하고 깨지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12시간봉에서도 뭐 해석은 똑같습니다 12시간봉에서는 일단 1억 호전이 나왔네요 그쵸? 전환선이랑 기준선이랑 골든크로스가 나온 거 그러니까 단기평이 중기평을 뚫고 올라갔을 때 요거는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긴 타임 프레임에서의 추세를 단기 추세가 뚫었을 때는 아무래도 요 정도 기간 동안 보다 지금 당장 요, 요 근래의 추세가 강하다 요거니까 1 2시간봉에서는 일단은 뭐 골든크로스 1억 호전이 나왔는데 어뭐 조금 너무 긴 시간 동안의 그 타임 프레임이죠 비교적 12시간봉 그래서 어, 요 기간 동안에 그 추세가 담겼으니까요 어, 그림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각은 여기 밖에 없는 거지 어, 여기 오른 거 생각 안 하고 여기 떨어진 것만 생각했으니까 뭐가 이르코전이라는 거지 뭐가 골든크로스라는 거지 약간 요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음,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는 거다 어, 근데 그 선이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고 마지노선이 5,600불인거고 그렇죠? 5,600불 <웃음> 그래서 5,600불만 지킨다고 하면은 아, 충분히 더갈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시간봉 6시간봉부터는 일단은 이제 구름대와 영향을 계속 받아나가고 있는데요 아, 5600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어, 추가적으로 5600불 지지하고 반등할 수 있는 근거, 구름대 지지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름대 지지, 근데 지금 약간 걸리는 모습, 걸리는 모습은 <웃음>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전환선 저항, 그리고 뒤에 후행스 팬 보시면 은 기준선과 저항을 받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조금 걸리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구름대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수 있어요 자리 어. 그리고 매물대 지지구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일단 오늘내로 5,600불에서 반등을 좀 세게 줘서 단기 하락 추세 어, 지금 만들어진 단기 하락 추세 있잖아요 어좀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 괜찮은 모습 괜찮은 모습 기대할 수 있다 네. 큰 그림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어,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무엇보다도 나스닥 S&P 그렇죠 코스피, 어, 주요 주식들 어, 증시 경제 지표로 볼수 있는 그 증시들이 모두 다안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 이따가 뭐 미국 증시가 이제 10시 반이잖아요 어, 미국 증시가 오후 10시 반에 개장이 되는데 어그 때에 맞춰서 만약에 풀린다 라고 하면 은 어, 지금 나스닥이 극적으로 반등을 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뭐 식으로 종가 마감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갭이 나와가지고 다시 어,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든다. 비트코인도 5,600불에서 반등을 할수 있는 그림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어, 그렇지 않고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음봉이 나온다. 결국 비트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요즘 들어서 증시의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